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바깥 놀이 나가기 전 옷차림을 확인해요 차례차례 놀이기구를 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놀이터에 야외 놀이를 하러 나왔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놀이터에서 야외 놀이를 할 거예요 네. 즐겁고 재밌게 놀아요 네. 출발 다들 자신이 원하는 놀이기구로 향하는 친구들 무사히 놀수 있겠죠? 우리 미끄럼틀 타러 가자! <웃음> 미끄럼틀을 타러 가다 신발이 벗겨져 유나가 넘어졌어요. 어? 유나 신발이 벗겨졌다. 신발이 왜 벗겨졌대? 유나가 발보다 큰 신발을 신은 것 같아. 그러면 놀이터에서 바깥놀이를 할때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까? 신발은 발에 딱 맞는 걸로 신어요. 맞아. 우리 유나가 아주 잘하는걸? 앞으로는 몸에 꼭 맞는 옷과 신발을 신도록 해요. 알겠죠? 네. 구리가 미끄럼틀 앞에 앉아 모래놀이를 하고 있네요. 다 올랐다. 얼른 내려가야지. 어? 밑에 구리가 있는데. 어? 미끄럼틀 아래에 있던 구리와 서연이가 부딪혔어요. 서연이가 미끄럼틀에서 갑자기 내려와 부딪혔어요. 아야. 구리야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고리를못 봤어. 갑자기 멈출 수도 없고. 안 다쳐서 다행이다. 얘들아, 어, 미끄럼틀을 탈 때에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까? 아, 미끄럼틀에서 친구들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미끄럼틀 주변에서는 놀지 말아야 해요. <웃음> 미끄럼틀을 타기 전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해 맞아요. 미끄럼틀을 타기 전에는 주변을 잘 살피고 놀아요. 알겠죠? 네. 어... 우리 친구들이 그네를 타려고 한 줄로 기다리고 있네요 아 빨리 타고 싶은데 아 내가 먼저 탈래. 어? 하지 마. 아 레비가 손으로 배를 쳤어요. 네가 먼저 탄다고 내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렇지. 응. 맞아. 우리처럼 갑자기 잡아 당기면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알았어. 다음부터는 차례차례 기다리고, 갑자기 잡아당기지 않을게. 미안해, 레비야. 나도 미안해, 구리야. 실속따러 가지? 빙글빙글 도는 현수의 발에, 지나가던 동작님? 레비가 맞았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태우니까. 미안해 레비아 멈출 수가 없었어. 지금처럼 그네줄을 꼬아서 빙글빙글 타게 되면 주변 친구와 부딪힐 수 있어 위험해요. 저도 앞으로 그네 주변을 지나갈 땐꼭 조심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 앞으로는 서로 서로 조심해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아요. 네, 선생님. <웃음>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더 안전하게 놀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친구가 스프링 시소를 타고 있는데 뒤에 매달려도 될까요? 맞아요. 시소가 흔들거리다가 매달린 친구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시소를 타고 있는데 시소 밑에 물건이 떨어졌어요. 이대로 주우러 가도 될까요? 맞아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요. 안그러면 시소 에깔려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모래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쏟아부은 모래가 다른 친구 눈에 들어갔어요. 우리 친구들 눈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모래 만진 손으로 눈을 비벼도 될까요? 맞아요. 손에 모래가 묻은 채로 눈을 비비면 모래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거나 혹시 모를 유리조각이 눈을 긁으면 안과에 가야 해요. 눈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해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모래 놀이를 할 때는 주변 친구들에게 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놀기 할수 있겠죠? 오늘은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노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놀이기구는 안전하게 타고 차례차례 타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오늘도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우리 모두 다치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